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이나 그릇 안에 죽은 새가 놓여 있던 꿈.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친척. 감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재수가 대통하다. 강변의 모래밭에서 그릇 금은보화 등을 캐내는 꿈. 얻기 용이한 입지 조건이나 어떤 사업 기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얻거나 권리를 얻는 사람과 관계된 꿈이다. 갖가지의 과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던 꿈. 좋은 일거리를 맡게 되거나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될 징조. 개 밥그릇이 엎질러지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왕창 무더기로 들어온다. 손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다. 고등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재 선물, 식품, 제복 등이 생긴다. 과일을 수확하여 창고에 쌓아놓거나 그릇에 담는 꿈. 과일을 수확하여 창고에 쌓아놓거나 그릇에 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아이를 낳게 된다. 구더기가 그릇 속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파티, 행제, 선물 등이 생긴다. 그릇 가게에서 그릇을 사온 꿈. 집안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집안의 잔치를 벌일 일이 있을 징조 번용이나 수용을 암시하는 길몽. 그릇 닦는 소를 사오는 꿈. 그릇 닦는 소를 사오는 꿈을 꾸게 되면 현재보다 살림이 윤택해지거나 가정부 등 부리는 사람을 두게 된다. 그릇 닦는 수세미를 사거나 얻는 꿈.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가정부, 기타일군을 얻는다. 그릇 사는 꿈. 집안에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잔치가 벌어진다. 관영, 수용이 있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가득한 꿈. 재물과 돈, 먹거리, 선물 등이 생김. 그릇 속에 실뱀이 꿈틀거리는 꿈. 집안에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여 가족의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그릇안에 꽈리 열매가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풍년 식복, 행제, 선물 등의 기운이다 그릇안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꿈. 종교적 의식과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여 큰 업적을 쌓는다. 그릇안에 자달이 수북히 담겨있는 꿈. 집안에 돈과 재물이 풍족하게 되고 먹을 것이 생김. 그릇안에 피가 가득한 꿈 은행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겨 사업에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행재 재물이 생긴다. 그릇 거울 달걀병 따위를 실수로 깨뜨리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중도에서 실패, 좌절된다. 그릇마다 똥이 가득 들어있는 꿈 집안에 살림살이가 점점 늘어나고 재물과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된다.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잔치 준비로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그릇에 닭고기를 분배받아 먹은 꿈. 상을 타거나 중책을 짊어진다 그릇에 담긴 과자를 바라만 보는 꿈. 그릇에 담긴 과자를 바라만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와 같이 일하려 애쓰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관망만해된다 그릇에 담긴 물오줌 박물 등의 불이 붙는 꿈. 어느 기업, 회사 등에서 정신적, 물질적 사업이 크게 이루어질 징조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맑은 유리 같은 꿈. 정신이 맑아지고 바라고 있던 소망이 달성된다. 종교의식이나 정성을 드린다 그릇에 담긴 물이 새는 데가 없나 살펴본 꿈. 사업자를 운영해 나가면서 경비를 절약해서 쓴다. 그릇에 담긴 물이 엎질러진 꿈. 재물의 손실이 따르고 자기가 소원했던 꿈이 좌절된다. 그릇에 담긴 물이나 오줌 박물 등의 불이 붙는 꿈. 어느 기업이나 회사 등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사업이 크게 이루어질 징조 그릇에 담아놓았던 도토리를 쥐가 몰래 물어가는 꿈. 집안에서 돈과 재물이 새어나가거나 종도둑을 맞게 됨. 지출, 실물수, 우한 등이 있음.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방에서 세수를 하는 꿈. 밀폐된 장소에서 훈계를 받거나 어떤 지시를 받게 됨. 그릇에 빗물을 받는 꿈. 경우, 자금, 기술, 정보 등을 쌓을 일이 있음. 그릇에 소변을 보는 꿈. 아내가 임신을 하거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됨. 그릇을 씻는 꿈. 설거지를 하는 꿈은 길몽입니다. 그릇을 씻는다는 건 잡다한 애군, 근심, 걱정거리를 떨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꿈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릇에 뚜껑이나 마개를 닫는 꿈 어떤 일과 소원의 경향이 단절된다 뚜껑이 닫혀있는 그릇을 보면 오랜 시일 후에 사업이 재개된다. 그릇에 물이 넘쳐 흐르는 꿈 흘려버린 물만큼 소비가 따른다. 그릇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꿈 심신이 피로해질 일이 생김 그릇이나 냄비에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는 꿈 그릇에 담겨진 음식의 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음식이 가득 담겨있고 더군다나 김이 모락모락 나며 맛있어 보이는 꿈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진조이다. 즉 재물이 쌓일 암시이다. 깨지고 금이 간 밥그릇이 텅 비어있는 꿈. 질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음 화면 불길, 음, 분이 닥친다. 남보다 크고 화려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먹는 꿈. 직책, 권한 등이 남보다 우위임을 나타낸다. 냄비나 국그릇에 들은 음식물이 보글보글 끓거나 익힌 음식물을 꺼내 먹는 꿈 남보다 유리한 상황 여권에서 재물 및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중요사항에 원만한 성취와 발전이 얻어지게 된다 냄비나 그릇 등의 대변이 가득한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체면이 깎이게 됨 눈물을 그릇에 받거나 바닥에 고이는 꿈 눈물을 그릇에 받거나 바닥에 눈물이 고이는 꿈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이나 감정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글을 쓰게 됨을 암시한다. 동료 친구의 밥과 국그릇은 있는데 자신의 밥과 국그릇은 없는 꿈. 지금 당장이 아니면 머지않아 실직을 하거나 파면을 당하게 된다. 땅속에 묻혀있던 청자 그릇을 발굴하는 꿈. 신비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발명, 창작, 재물, 돈, 행제 등의 길조이다. 때깔이 좋은 고구마를 그릇에 가득 담아 놓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마늘이 큰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메밀이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 생활이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정신발달이 형성되고 학식과 지식이 축적되어 시대적 문화에 꽃을 피운다. 모과를 따서 그릇에 담는 꿈. 생산, 무역, 농수산 유통,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저작, 저축. 저장, 자금축적 기술축적 지식축적 등이 있다 물그릇에 자신이 빨아 놓은 빨래를 담가 둔 것을 보는 꿈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재물이나 명예가 생겨서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어 호평을 받게 된다 물통을 던졌는데 물이 없고 그릇만 굴러 나오는 꿈 동업자를 믿고 일을 추진하나 사기를 당하고 실속 없는 일을 포기하게 된 물통이나 물그릇을 남에게 받거나 심한 갈증으로 물을 얻어 마시는 꿈 집안이나 신상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되는 영어가 따르게 된다. 바퀴벌레가 그릇이나 밥통에 가득한 꿈. 사고나 재앙이 생기는 등 불길함. 밥한 그릇을 놓고 형제와 싸우는 꿈. 어떤 재산권이나 입찰물을 놓고 아귀 다툼을 벌이게 된다. 학생은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게 된다. 각 의원 후보는 금배지를 놓고 생사를 걸고 투쟁하게 된다.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꿈.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꿈은 가정형편이 몹시 공색해질 징조이다. 밥그릇뿐만 아니라 접시, 냄비, 소등의 식기에 음식이 거의 없는 꿈은 돈에 쪄들일 징조로 흉몽이다 밥그릇을 보는 꿈 밥그릇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깨끗한 밥그릇을 보면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불결한 식기를 보면 가정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암시다. 밥그릇을 얻는 꿈 밥그릇에 왔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하지 않던 일이 좋게 풀리고 앞길이 트인다. 밥그릇이나 사기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밥그릇이나 사기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은 생활환경이 어려워지고 재산피해가 따를 조짐이다. 밥상 위에 놓인 밥과 국그릇이 동료 친구의 것보다 훨씬 커 보이는 꿈.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보다도 먼저 승진하거나 지위가 올라간다. 밥솥이나 그릇에 바퀴벌레가 가득한 꿈. 불길한 꿈이다. 사고나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 갑작스런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을 본 꿈.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게 됨. 그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